사실, 군산은 처음입니다. 군산으로 출조로나왔는데 어디로 가신지는잘 모르겠어요. 배가 굉장히 크고, 오늘 구물, 구물, 사리보다 물빨이 더센 날, 구물의 어떤 조류가 물대표상 가장 셌습니다. 채비는 통영에서 썼던 거랑 비슷하게 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지 채비에 적설 목돌 두개 사용한 게 가장 그 좀이 반차 높이만큼 미용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서 써보는데 아 이게 몇 톤인지, 암튼 이렇게 반차 20cm, 가지 줄 25cm인데 서에 도착하면 가지 줄을 반짝 자를 겁니다. 뭐어 요즘에 아버지가 소식도 안 좋고 사실은 해변항에서 졸업식을 하려고 했는데 수온이 많이 안 떨어졌다 이런 소식을 많이 접해가지고 한번 군산권으로 한번 더와 봤습니다 그래도 사회권중에 여수를 제외하고 군산권이 좀 늦게 끝나는 편이라고 뭐 그것도 정보 검색을 해서 알게 됐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다가 겠습니다와 우와 어디죠 여기야? 여기가? 여기가 시미동파가요 군산쪽인데 어, 되게 멋집니다, 여기. 군데군데 근데, 근데, 소원이 있고. 자리를 좀 앞쪽으로 가볼까? 오늘 거 오자 같이 나오면 음. 자 튜닝 얘기 튜닝 얘기 하나만 써볼까요? 음 18으로 자랐는데2 0호 써볼까요? 2 0호2 0 원투용 춘데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나온다고 하시니까 아, 그냥 한번 더 보는 거죠. 오, 뭐 바람이 세거나 너울이 심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쓸렁하네요. 굉장히 쓸렁합니다. 유용한 것좀 보고. 잘 맞춰졌죠? 이야 절경입니다 절경 군데군데 있는 섬이 한1 5 m 2 0 m 터자 체비 정렬 됐고 문어 얘기까지 달면 이제 저항이 좀셉니다 어우 뭐 만약에 갑오징어면 가보증하면... 요거 작은 녀석인가? 쪽발인데? 참 갑오징어네요. 아이고 작다. 지금 뭐? 아니에요? 어, 으, 으, 뭐지? 처음부터 채무털리. 도 첩이 풀렸더니아 여기도 저기도 쓰레기가 있긴 있나봅니다 퇴근을? 아, 이 채비는 문어 얘기를 최종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도 윗걸음이 있더라고요. 큰역 그런 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수초, 뭐 이런 것들 작은 돌 이런 거는 좀 유리하던데 뭐 밧줄이나 그런 데는 훅이 너무 강하니까. 여기가 하니까 탈출보다는 그때 좀 합사 2호줄? 그런거는 언줄이좀 푹을 펴고 이렇게 나오던데 다른 그 저희 그때 막합사 1 2호를 감고 왔는데 1 2호가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이라도 좀, 좀 개선을 할수 없나 오우, 옆에 성병이 히트. 아, 수초나 물껍질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총 단차를 20cm를 하되, 중간에, 어, 뭐가 있긴 있습니다, 바닥에. 아, 싱커와 봉돌, 봉돌에서 2cm, 3cm를 또 떼었어요. 채비를 만들때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뭐 수족관과 바다는 완전히 다르니까 아무튼 이번에 그런 채비로한 6, 7개 만들어오고 기존 채비한 4, 5개 이렇게 만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초가좀 있나 는데 수심이 좀 유성적이네요 아경는 정말 좋았다 와와 와, 선생님 완전히 완전히 버텼다 주시네 와 <웃음> 이야 선생님 선생님 배즙 끝내주시나 는데 선수 적으로 선수는 아니지만 선수 적으로와 이런 데서 대파이낚시 할수 있을까? 어 뭐, 비주얼이 뭐, 뭐 통영도 아니고 진짜 <웃음> <웃음> 와, 선장님 멋져요. <웃음> 어, 선장님과 선장님께서 레슨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문어 바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없는 게더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게여보구걸 확인하니까 긴장을 하니까 계속 좀 예민하게 하고 있거든요. 야, 예. <웃음> 이거 나오면 큰 소리다 이거. <웃음> 선생님 예 잠시만요 안 감겨 이들이 이거 5.8대 1인데 어? 으쭈요. 어? 어구 같은데? 가만, 가만. 오! 올라오세요. 왔다 왔다 환수했습니다 <웃음> 환수 한수. <웃음> 예. 잘생겼다 으쌰. 우와 잘생겼네 성질은 자 군산 12동파 12동파 문화입니다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쓰지? 통연문호보다 더 힘쓰는 것 같아 크기는 통연문호보다는 좀 덜한데 힘은 더더센것 같습니다 어필은 잘합니다 어필은 정체가 크니까 아무래도 근데 물 속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다 좋을 순 없으니까 한쪽은 감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와 어, 너무 덥겠다 가보진거다 오 물어 우와. 사이즈가 큽니다 한 7,800g? 700, 7,800g? 제가 잡을땐 신경을 못썼는데 문어도 올라오면서 뭘 쏘나봅니다 나왜 <웃음> 여태까지 물 쏘는걸 못봤지? 예. 자 선장님의 고재로 예, 예. 아, 예, 예. 와 <웃음> 그래도 좋은 사이즈야. <웃음> 응. 응. <웃음> 오. 와. 역시 오 아, 여긴, 통영이랑 문호가 힘이 달라요. 통영은 큰 놈도 주욱 끌리게. 중간에, 통영은 중간에 올라오다가 한번확 하고, 릴안감길에 한, 한두 번 정도. 적근데 올라오다가 멈춘다니까. <웃음> 힘이 센가 봐요, 여기는. <웃음> 나이스 캐스팅. <웃음> 시비동파는 물어 낚시가 굉장히 역동적이네요 통영은 굉장히 정적인데 아, 여러분 시비동파 한번 와보십시 경치도 좋고 좀 물어 낚시가 좀 새롭습니다 예? 오! 탈출하는구나 와 고맙습니다 야 탈출하는구나 음...이걸 어떻게 해야되지? 타임인가 본다 와, 우와,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시죠? 예. 님드시 아가씨. 하나. 봐야 잡아와 <웃음> <웃음> 오징어 스케 통찜. 음못 잡은 분들은 많이 먹어 음 맛있다 여기는 가보지 여기는 문어 잘라? 너무 좋아 내가 코난는하 최고 잘 잡는 것 같아 나? 그러니까 제가 못 잡지 옆에 다 얹으시니까 아이고야1 7 k g 도큰거예요아 배에서 배에서 삶아보니까 더 맛있다 가 내가 정성을 다해서 잡아서 정성을 다서응 음. 근데 아니, 큰 녀석인데 어떻게 삶으셨는지 즐기지가 않네요 안 닦는 거이 빨판에 밀가루 해가지고 닦는 거는 잘하는데 제가 살면 질겨요. 얘가 뭐넣우가 없나 물건은? 봐 아니 그냥 닦는데 잘삶아요사부식으로 와... 해야 돼. 살짝 살짝. 어, 이게 빨간 끼가 올라오면 이미 질겨버렸어. 빨간 빨간 끼요? 네. 넣으면 이제 익으면 빨갛게 되잖아. 음. 빨갛게 되잖아. 불그스워하게 그러면 이미 질, 질겨진 어... 거예요. 그러면 하기 전까지 전에 저기, 저기 딱 뜨거운 아. 물에 담궈갖고 다리가 딱오글라고 들잖아요. 예, 네, 저는 그것까지는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끄내. 꺼내. 아, 끄내지 않아. 거기서 다 하루만에 잘라. 그럼요. 지금 사무장님은 다리가 이렇게 굵은데 다 익었다니까 이게. 근데 안 질기잖아요. 예. 네. 이 이게 신기해. 더 먹어요. 잘못 삶으면서 질겨서 맛없다고 안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냥 부들부들하게 잘 삶거든요. 예.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삶으시지? 나도 가르쳐준 대로 지방에서 삶아봤는데 안되더라고 아유 네. 아유 아유 예 네, 안됩니다 이거 <웃음> 냄새 나지 말라고 막 무도 썰어놓고 해도 아니, 바로 늦자마자캡 뚫어 그냥 아아 그리고 대가리 잘라버려 이렇게 했잖아 응. 머리마저 잘라 네 약간. 노하고 있었네 삼는 것도 그리고 머리는 이제 분해를 해 음. 자, 입이 쫙 찢어져 있어요 그 네. 거기 안으로 가위로 쫙 분해를 해요 음. 그냥 분해가 돼 그러면은 머리는 그대로 또 이미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질겨 그게 조금 그대로 바로 꺼내 잘 자르고 음. 내장 아까 내장 있었거든 네. 그거는 이게 머리잖아요 네. 여기 조류통 하는데, 요런 데 있나봐요, 문어가? 네, 붙어 있어요. 이제 끝트리 같은데. 지나가는 것도 딱 가운데. 아, 사무장님, 아, 잘 먹었습니다. 실장님. <웃음> 아, 실장님. <웃음> 왜냐면 왜 사무장이라고 하면 하지 않아오냐면, 예. 요구사항이 많아. 아, 아니고. 그래요? 아니 배에서 무슨 아, 잡아서 이제 이렇게 주면은 알아서 반을 피어서 알아서 가지고 가고아 배보다 이,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입기 딱 해주고 음. 이게 그요것만 나가는 게 아예 다 나온다 아 그렇죠 그렇다주면안돼걸리면 조금 자유로운 지역니까 한번 왔습니다 뜰채 뜰채 그냥 들어보일까요? 키로가 안될것 같은데 키로까지는 아니네요 고맙습니다 어, 눈으로 보기엔 되게 커보이는데 이 녀석이 오은 드럽봉을. 야. 으, 뺀거시. 으, 큰일 났다. 와, 어떻게 이렇게 뺏는질까 나지? 아이고, 에이, 초보다, 초보. 원줄은 백러시가 났는데. 문어는 잡히고. <웃음> 원줄 풀어버릴 때는 원심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얘를 좀 풀어주세요. 몇마리 한마리 왔습니다 돌체가 <목소리도> 필요했는데 까이까뭐 이정도는 나았어 아니 이건 안 찍었어요 근데 뭐 찍었었어요 근데? 처음에 좀 찍었죠? 뭐 찍었어요? 이거보다 작죠? 응 음, 이거보다 크죠 그래. 처음에 잡은 게. 아... 역시 물어는 손맛이야 고맙습니다 없어요 그대하다 대하 독방색이었어 자 두 번째 가비 아침 빼 아침 고 가비군은 가비를 쳐야죠. 어가 그렇긴 한데 외소질이라든지 아니면. 음.. 광대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어요 아.. 광어.. 저 사실 공평항에서 딱한번 잡아본 적은 있습니다 광어를 근데 진짜 그거 무슨 부등에 걸린 것도 아니고 어디에 걸렸을더라? 제가 잡아보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루어를 도전해본다 없이 하간포 하간포를 가서 정말 다섯 번을 갔어요 다섯 번 뭐카페에 저행기도 연기, 썼는데 오연이 했습니다 광어 한마리 못잡고 근데 뒤에서 뒤에서 젊은 아가씨가 또 광어예요? 젊은 아가씨가 광어 두마리 그것도 사이즈 좋아요 한 6자 4자 정도 되는거 잡으신거 보니까 정말 광호 잡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조금 왔네. 히트죠 오! 새끼 하나 달아놨어 새끼 달고 왔어. 새끼. <웃음> <웃음> 뭐야? 아, 도망. 아, 새끼 머리 떼갔다. 그래요? 새끼예요? 응? 아니, 이거 와, 이거 이거 한 1.5kg? 2kg? 이거요? 예. 1 k g 한 200kg. 와. 근데 여성 조사님들이 감을 잡으시면 당할 수가 없어 별짓을 해도 못, 못 이긴 조사님이 여자예요네 여성 조사님이었어요 제가 전 구스레기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직접 훅을 저만하게 해가지고 초구미터는 밑걸림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정말 감이 네, 여성 조사님들이 감을 잡으면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아, 빠졌다. 아이고야. 네, 정리하고,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음, 마리수는 8마리. 아, 그리고 갑오징어 2마리인데. 연차를 미리 오래전에 내서 놀러왔는데 아뭐딱 그만 큼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정말 내년에는 군사권을 좀 많이 와봐야 되겠어요 경치도 정말 좋았고 볼거 배울 거 굉장히 많은 데가 12동파인 것 같습니다 이름도 멋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